예 안녕하십니까 우무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는 여명 팔각정 어, 차창에서 나온 천문산 고수 산차입니다. 예 산차 상태로 80g 박스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어, 2018년에 만들어진 차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천문산은 이무지역의 가장 북쪽 끝 라오스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내촌이라고 하는 어, 가장 가까운 어, 시골 부락에서 동쪽으로 라오스 국경과 맞닿은 지역에 있는 곳이 천문산입니다. 이 지역은 어, 차단으로 개발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어, 이 이무연의 맨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치수라든가 예, 마흑채 예, 뭐 이런 것들이 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박스 뒷면을 보면 2018년 4월 19일에 생산되었다고 적혀있고요 80g 산차의 형태로 포장돼서 판매된 차입니다. 80g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 약 5만 원 정도해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은 차였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포장을 열면은 지금 현재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난 그런 잘 건조된 상태의 고수차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잘 건조가 돼서 건차양은 이제 아주 약하게 나고 있습니다. 예, 이 차엽 중에서 약 아, 3g 정도를 덜어서 어, 차호에 넣고서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 정도 지난 차기 때문에 약 90도의 물로 1회 빠르게 세차를 하고 1분간 윤차를 한 후에 아, 첫 포를 우려보았습니다. 지금 아, 보시는 아, 차색은 아, 세차 물의 색인데 아주 맑고 은은한 아,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포째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5도의 물로 아, 5초간 우린 아, 탕색입니다. 아, 아주 탕색이 맑고요. 아, 산차 상태로 보관돼서 부스러기도 거의 없고 아, 아주 진한 시트러스 밀향이 특징적인 첫포의 맛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포도 85도의 물로 5초간 우려보았습니다. 탕색은 조금 더 진해졌고요. 고산미는 거의 없고 아주 이 과일향이라고 하나요. 향과 맛이 은은한 것이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예 3포째입니다. 아, 색상이 이제 많이 진해졌고요 아, 고민은 별로 없고 산미가 약간 증가하면서 단맛도 상당히 진해졌지만 아, 고수차 특유의 예. 부드러움과 아, 그 향이 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산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4포째입니다. 아, 본격적으로 차의 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어, 회감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 몸에서 이제 열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물질감도 어느정도 증가를 해서 차세, 아, 차 표면에 거품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5번째는 예, 조금 진하게 우려보았습니다. 약 아, 2분간 85도의 물로 우렸는데요. 탕색이 아주 진한 개나리색을 띠고 있고 아, 고미와 산미가 확연하게 증가를 했지만 고미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산미가 어느정도 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제가 아, 보통 4포째나 5포째는좀 길게 우려서 차의 맛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평소에 제가 상당히 연하게 차를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아, 차를 좀 진하게 우렸을 때즉 보통 고기차 즐기시는 분들이 아, 마시는 정도의 농도로 했을 때 맛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통 4포째나 5포째는좀 진하게 우려 마십니다. 예, 이제 6포째입니다. 85도의 물로 10초간 우려서 아,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5포째 아, 조금 진하게 오랫동안 우려서 탕색이 조금 연해지긴 했지만 고미와 산미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없고 단맛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7포째입니다. 6포째와 거의 비슷한 탕색을 보이지만 약간 더 탕색이 진해진 것 같고요. 아마 5포째 이제 오래 우려서 탕색이 좀 6포째에 연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차의 내포성이 어,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감이나 또는 후운 등도 어, 상당히 부드럽고 에, 좋은 차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맛을 계속 혀끝에서 어, 맴돌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8포째입니다. 어, 여전히 탕색도 곱고 어, 맛도 아주 좋은 그 시트러스 향, 과일 향과 아, 단맛을 지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여덟 아, 번에 걸친 시음을 통해서 이 천문산 아, 산차가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차는 80g 기준으로 할때약 아, 5만원 정도, 즉 357g으로 하면 거의 20만원이 넘는 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 그 정도의 어, 비용을 들이고서 이 차를 어, 구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약간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우리고난 엽조의 모습입니다. 산차 상태로 보관이 돼서 엽조가 어, 원 모양 그대로 잘 살아있고요. 우리고 나서 물을 먹으면서 통통하게 어, 보입니다. 엽조의 어, 상태는 상당히 아, 좋고 제다도 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 천문산 지역이 2년 당 2년 전그 당시에 그렇게 이름난 지역도 아니었고 거기에 비해서 작품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그 당시에 이 작품을 어, 많이 구하지 못해 놓은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 여명차창에서 나온 천문산 고수산차 시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시험기를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험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